안녕하세요 편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간만에 돌아온 시리즈 3개월 만에 들어온 CPU 메인보드 쿨러 종합 가성비입니다 어차피 케이스, SSD, 메모리 그리고 파워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만 가성비에 영향을 준다? CPU 메인보드 쿨러만 계산하시면 CPU 가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매달 올라가는 CPU 가성비 비교표보다 이게 좀더 정확하겠죠? 물론 사실 제가 월간견제 아니면 은 CPU 가성비 비교표에 이걸 표기 안하더라도 다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추천한다는 거 오래 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자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제반상 1,2,3,4번 숙지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로 긁어본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긁어볼게요 1 9 0 0 k 5950X 11900F입니다 얘네들이 성능자 없는 쿨러 그리고 메인보드 그리고 CPU 가격을 다하면 은 비슷한 가격대에 있어요 10900K가 120만원 5950X가 127만원 CPU 가격이 좀더 높아서 그래요 보드 가격에로 비슷한 거 써도 됩니다 그리고, 12900F가 가격이 좀 많이 싸서, CPU 가격이, 어, 대충 한, 107만 정도에서 한 20만 원 차이 납니다. 딴애들이 그냥, 10 몇만 원, 20만 원 이래 차이 나요. 근데, 실제로 가성비는 누가 1등입니까? 12900K가 1등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12900F 같은 경우에는, 전력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처집니다. 전력한 해제하면은, 12900K랑 한 7% 차이 정도까지 격, 그 격차가 줄어들긴 한데요. 그 경우에만 절차 해제를 했을 경우에만 12900F가 가성비가 좋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12900K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5 0 5 x 는 실질적으로 게임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확연하게 이기는 구간이 없고 멀티 성능만 비슷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격 더 비싸게 조금 더 낮은 성능을 가진 5 0 5 x 는 사실상 구매할 이유가 현시점엔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대에 겹친 애들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어, 쿨러 가격은 새거 가격으로 정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뭐, 중고로 적어놨는 11900K랑 1900K 쿨러는 새거로 했나요? 순행 쿨러를 중고로 사기는 위험부담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AS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어, 그에 대한, 뭐, 사용, 예를 들어, 어, 애초에 뭐, 조립하는 방식에서 라디에이터가 손상이 갔다, 케이블 좀 땡겨졌는 상태로 썼다, 이런 거 그런 거다 감안하면 찝찝해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쿨러 자체는 새 거로 잡고, 11세대, 10세대는 CPU 메인보드는 구매가 기준으로 중고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어, 그 쿨엔조이나 케이사존 구매가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마이센 700이나 5,900, 마이센 700K가 새 가운데도 어, 11900K나 1 9 0 0 k 의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얘네도 쿨러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쿨러를 얘를들도 공랭 대장을 해주세요 그래도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래도 등수가 짜더도 안바뀌어요 안바뀌죠? 여전히 뭐다? 네. 사실 11900K는 순행을 쓰지 않으면 온도 못잤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공랭으로 바꾸면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신분들이 있을까봐 바꿔봤는데 이거 공내은 똑같이 바꿔도 가성비 제일 좋은 놈 누구다? 12700K 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성능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 지금 이거 11900K나 1 9 0 0 k 중고를 사신 분들 종종 보이는데 이거 중고로 사더라도 게임밍 성능에서 10% 이상 차이 나고 싱글 성능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20%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멀티어 성능이 30% 차이 납니다. 이 정도 격차는 돈좀 아낀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쿨러로 똑같이 싼걸 집어넣어서 제 성능이 안 나오게 잡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10세대, 11세대 i9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700F를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12700K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아서 여러분한테 노멀로 사,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은 12700K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5900X도 가성비로 보면 은 보드 가격을 좀더싼 걸로 낮춘다고 한들 어1이7 0 0 k 의 가성비를 따라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 80만원 정도의 쿨러 메인보드 CPU를 생각하고 있다면 1이7 0 0 k 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드리고 또그 다음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대충 60만원에서 5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가격대를 볼 텐데 이네들은 음, 5800X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어 그리고 보드를 적당히 좀 어, 저렴한 제품을 넣었다 쳐도 등수가 얘가 1등 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놈이 있어서 그래요. 12600K 이 놈이 지금 보시면 실질적인 성능이 11900K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데요. 더 좋아요. 더 좋은데도 가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네, ABC 합계금이 52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비교가 안되겠죠. 게임인 성능, 싱글 성능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까지 싹다 제일 좋은데 11700K나 1 7 0 0 k 를 중고로 얻어 오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발열 자체가 전세대 i7이나 5800X 대비 훨씬 낮기 때문에 3만 짜리 클로도 성능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 멀티 성능 그 가성비 순위 1위에요 총합에서 4등입니다 그래서 12600K를 그렇게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세대, 11세대 i7, i9는 중고로라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그 다음은 음, 또가격 겹치는 요세 가지 한번 볼게요 대략 40만대 정도 하는 제품들인데 12500 그리고 5600X 12400입니다 여기서 가성비는 당연히 12400이 단독으로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5 0 0이든이4 0 0이든 B669 N-K 정도 14만짜리 보드를 써야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H610 이런거 못써요 성능저하 생깁니다 그냥 생겨요 꽤큰 폭으로요 그리고 B669 중에서도 제일 싼거 방열판 없는거 이런거 못씁니다 성능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소 마지노선 보드를 넣은거거든요 근데 5600X는 이거보다 낮은 보드 써도 성능저하가 없습니다 못쓰면 뭐 될까요 EXA320 다른 A320 안됩니다. EXA320 게이밍에서도 성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로 이제 보드의 대역폭그 보드 칩셋의 확장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일부러 B550M-A까지 올려줬는데요. 그래야 이제 이거랑 이거랑 거의 동급의 보드 썼다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능자가 없는 최저 마지노선 보드 써서 65,000짜리 보드로 바꾸면은 1등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5600X가 가성비가 1위가 됩니다. 전항목에서요 렌더링, 인코딩, 싱글코어 그리고 게이밍 순위까지 싹다 1등이 되어버립니다. 이 전체에서. 그래서 5600X를 정말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EXA320 보드 조합으로 가서 레모브 하시면 가장 가성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비슷한 등급의 보드 B550 가서 PCIe 4.0을 지원하는 걸 충분히 만끽한다 하더라도 가성비면으로 2등이기 때문에 1등하고 별 차이 안 나요. 12,400이랑. 총합 가격 차이 100원 밖에 차이 안납다 100원 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합니다. 레모버 하면은 더 좋아요. 가성비가. 이 보드를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12,400 중에, 12,400이랑 5 6 0 0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이냐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5 6 0 0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레모버도 모르고, 그리고 왠지 인텔을 좀더선하고 그런 다음에는 12400F가 좋은 가성비 조합입니다 보드가격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보드가격 생각 안하면요 그냥 12400F가 월등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드가격을 포함하면 5 6 0 0 x 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요 항목 쭉 끌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은 이제 좀더 낮은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 쓰는 CPU들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나는 사실 중고 CPU는 전부 다 메리트가 없다고 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외가 한 개가 딱 있더라고요. 1만 400입니다. 1만 400 같은 경우는 중고로 사면 은 대략 13만 5천에서 14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F버전 사면 한만 원도 정 싸고 어, F버전 아닌 거 사면 만원 정도 비쌉니다. 세거가 16만 정도예요. 세거로 넣으면 가성비가 없는데요. 이거 아마 16만 바꾸면 은 가성비가 12100F가 더 좋을 겁니다. 맞죠? 근데 중고를 샀다고 쳤을 때는 얘는 기본 쿨러로도 성능이 없습니다. 1만 1400하고 1만 400은 달라요. 1 4 0 0 확실히 전력 소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어, 보드도 좀더 싸구로 쓸수 있어요. h 5 0 낮은 거 써도 커버가 돼요. 그렇게 얘기해 때는 얘가 중고로 사는 게 메이트가 있습니다. 보드 새거 사고, 중고 CPU 사고, 기본 쿨러 쓰고 이러면 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아서 1400, 중고 볼 만하다고 라 봐요. 다음에 이게 순수 게이밍 용도면 은 사실상 종합 가성비가 좋더라도 비추천됩니다. 게이밍 성능 차이가 12100이라 차이가 너무 커요. 총 구매가가 6만원 차인데 게임의 성몸차가 10% 이상 난다? 13% 난다? 3070에서 13%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060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한 7%는 날거예요 7, 8% 날 거니까 그 정도 돈이면 은 무시할 돈이 아니거든요 7%면 은 지금 3 0 6 0산 비용이 50만원 이상 드니까 한 3, 4만원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하고 1 2 1 0 0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순수 게임 용도가 아니고 좀 멀티적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를, 뭐, 1650, 아니면 1060, 이런 낮은 거쓸 때는, 1,400 중고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 3,000CG 이상 본다 그러면, 사실 3,000CG에 12,100 넣긴 좀 그렇긴 하죠. 차라리 5,600 c g 그때는, 12,100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어, 성준님 그, 성준님 생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 6 0 0 g 가 12,100 가는 거보다 낫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6 5 0 0 0짜리 보드로 바꿔보세요 자 밑에는 솔직히 얘도 보드 싸구로 쓰는데 여기 어, 밑에 애들도 얘를 비싼 보드로 넣기에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6 5 0 0 0짜리 EX-A320 넣도 충분히 5 6 0 0은는잘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쿨러? 성능자 조금 있다라도 빼 피비어 안쓰면 되지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또좀 애매해져요 어? 12,100 갈바에 5600 가는게 맞겠는데요 성년님 그러면 그렇죠. 왜? 실구매가 얼마 차이 납니까? 3만원밖에 차이 납니다. 그러면 와... 이거 렌더링 코딩 가성비가 여기, 여기서 이 가성비 빡빡한 애들 사이에서 1등을 해버려요. 1등 해버리고 게이밍이나 1 6코 가성비도 3등을 해서 종합순위 2순위 됩니다. 누구한테만 집니까? 1 400한테만 지고 사실상 나머지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에 들어가도 5600X가 사실 EXA3을 쓴다 치면은 강추 제품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내가 왜 현실점에서 5600X 잡고 사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서거든요. 뭐 샀을 때? 보드를 EX, A320, 게이밍 X, 아, 게이밍 X, 참, 게이밍 썼을 때. 그 보드만이에요. 그 보드만 썼을 때는 성자가 없고, 5600X의 레모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걸다 생각하면은, 보시면 게이밍 성능, 확실하게 좋고, 싱글 성능, 아 어, 나쁘지 않고, 11400한테 밀리지만 뭐 밑에들하고는 비빌만하죠. 어디 성능? 11400보다 30% 가까이 높고 이런 거감안했을 때는 5600를 11100 대시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리고 5600도 중고로 살수 있거든요. 중고로 사면 18만원 해요. 그러면은 뭐 14400의 가성비도 이깁니다. CPU 가격이 18만원 낮춰보세요. 그럼 그냥 얘가 1등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14400이 쟤를 이겼던 건 중고로 접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새가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00X를 위협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5600X와 a 3 2 0 e x 최강의 조합입니다 가성비로만 보면, 본다면 말이죠 <웃음> 여튼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중고를 넣었을 때 중고가 과연 가성비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랑 쿨러까지 다 계산했을 때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가 각 가격대에서 베스트 선택을 골라드린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 의견에 좀 동감하시나요? 동강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좀더 궁금한 게 있거나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싶으신 분들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